아 이제 수성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성구는 그냥 뭐 얼핏 봐도 뭐 13억이 눈에 왔다갔다 그리고 15억 16억 10억 뭐 4억 10억 뭐 2억 9천 3억 7억 4억 2억 6억 5억 1억 대 3억 대 3억 대 보다는 뭐 이게 뭐 8억 7억 동네 아 이름도 아이고 10억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6억 그리고 남구로 설정 넘어와도 남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2억대 1억대 뭐 6억대도 보이고요 4억대도 3억대도 3억대 뭐 2억대 1억대 다양하게 이런 남구 같은 경우는 보이고 있는데요 어 상대적으로 수정구에서 가장 비싼 매물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게 확인이 아 입장이고 거의 남구를 보게 되면 지금 거의 2 3억대가 많습니다 남구 같은 경 남구 같은 경우 2 3억대가 많은 반면에 3 4억대도 간혹 보이지만은 뭐 수송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잡으면 7 8억 9억 10억 발 수구에는 시청 이전 이슈가 있고 서구에는 서대구 역사 이슈가 있고 북구에는 순환도로 이슈가 있고 동구에는 마찬가지 대구공항 이전에 이슈가 있는데 수성구는사실뭐 알파 지구는 플러스 알파 개념인데 알파 지구 외에는 사실 수성구에는 이슈가 없죠 다른 동네에 비해서 없는데도 거의 뭐 13억 12억 7억 8억 이고 그런데 요는 이게 거래가 된 것이 아니라 실제 매물로 이만큼 나와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런 수송구에 지금 3월달에 거래는 보시다시피 없습니다. 어 완전히 없죠. 아파트 단지촌에도 없고 뭐 수송구 범허 4거리 수성 1, 2가 아예 없어요. 너무 비싼 매물로만 매 우리 나와 있어서 가는지, 아예 뭐 2, 3억짜리 매물도 거의 거래가 없고 수성 골드클래스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사실 뭐 최고가가 7억을 갔다가 5억을 갔습니다. 그냥 뭐 2억 떨어져서 거래가 됐고요. 그 거래조차도 사실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마찬가지 남구 복덕 화성을 보게 되면은 5억대에서 크게 뭐 변동이 없이 거래가 되었고 어 남구 같은 경우도 뭐 3억대에 뭐 올라갔다가 3억에서 다시 3억 2,3천 뭐 조금 조정이 있었는 것 같고요 거래에서 남구도 사실 거래가 없습니다 완전히 지금 대구 전역에 이제까지 거래 중에서 가장 거래가 없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물론 이제 뭐 보름이 조금 지났지만 은 전체적으로 아예 거래 자체가 난구도 없다 예뭐 거의 완전 뭐 수성구 난구 뭐할것 없이 지금 완전 3월달에 거래가 없는데요 2월 3월 달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2월 3월을 같이 보게 되면 3월이 거의 거래가 없었으니까 2월달 거래라고 보면 되는데요. 2월달 그래도 수상 해밀턴 같은 경우 남구에 7억대, 9억대를 갔다가 7억대까지 떨어졌죠. 뭐 거의 2억입니다. 그리고 고가의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 거래 금액 차이가 거의 2억대 정도 기본 베이스를 깔고 가는 같은 느낌이 들고요. 여기는 오피스텔. 그리고 남구 쪽에 거의 보면은 뭐 맨션 이런거 같은 경우 는 3억대 그리고 마찬가지 뭐5억대에서 꾸준히 또 올라가는 아파트 보상 대득 2차 같은 경우도 꾸준히 좀 올라가서 떨어지지가 않네요 그렇지만 거리는 한건 두건의 거래가 된 것이고요 결국은 여기도 보면은 미군부대 이전 관계에 대해서 주변에 재개발 보상금이 많이 풀린 동네 위주로 그나마 아 파트가 거래는 없지만, 거래가 있었던 것들은 아직 크게 내려가지 않았다. 그리고 남구 쪽에 대부분 거래는 2월 달도 제로였고요. 여긴 두류동이니까, 두류동 같은 경우도 여기에 뭐본기에 보겠습니다. 여기도 뭐 올라가는 게 4, 5억 4, 5억 4,900에서 뭐 5억 1000만 원, 1, 2천만 원 거래가 됐고, 거의 2월 달에도 거래가 없었다. 그리고 뭐 수성구 메인, 범어 뭐 내거리를 뭐 보더라도 2월 달에도 전혀 거래가 없었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고, 그나마 뭐한건 있었는 건 중국 개념이고, 수성구에 이서한 이 다음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뭐 고가로 5억 6천을 찍었다가 최저가는 4억 6천, 1억이 그냥 떨어져서 거래가 됐고요 신세계 마찬가지. 여기는 8억 9천 기존에 한번 6억 5천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살짝 올랐는데 거래 자체는 없습니다. 없고 마찬가지 수성 해민턴 올랐다가 9억에서 뭐 7억 천뭐 그리고 신세계 받고 신세계 옆에가 마찬가지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도 한끈 거래가 있었지만 이거는 뭡니까 2억 2 5 0 0에서 갑자기 3억 뛰다가 거래가 없고. 그냥 뭐 내놨는데, 저렴한 금액이다. 뭐 실수요자의 거래되는 금액 2억대 정도가 되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거래가 되는 것 같고요. 뭐범아이오시 같은 경우도 뭐 실질적으로, 어, 이건 오피스텔 같습니다. 1억 500, 1억 9 0뭐 의미가 없고, 아예 전체적으로 거래가 없습니다. 없어요. 없고, 부어내 거리를 떠나서 뭐 사실 수성구의 황금동, 오피스텔이고 그 다음에 지산동 지산동은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인데 그에 비하면 거의 또 거래가 없는 것 같죠 1,800의 오피스텔 개념이고 마찬가지 작은 아파트 5억대의 아파트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것을 봤는데 실질적으로는 뭐더 이상 거래 자체는 없습니다 없고 아 이걸 안켰네 어 그리고 여기 파동도 뭐 저한테 물어보는 분이 있었는데 뭐 저거 턴민 파동을 안 가겠습니다라고 저는 얘기했죠. 저는 제 생각을 물어봐서 그냥 제 생각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파동 마찬가지, 2월, 3월 아예 거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상동 자체의 거래도 전혀 없었고요. 실질적으로 수성구도 매물로 내놨는 매물들은 지금 어마어마하 많은데 이게 매물입니다. 이렇게 나와있는 매물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비해서 2월달 3월달 아예 거래가 전무후무하에 별로 없고 특히나 뭐 고가의 아파트들도 아닌 7,8억의 아파트들도 2억씩 하락해서 거래가 되었다. 알파 지구 주변 쪽에 아파트를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여기도 나와 있는 매물들은 뭐 6억대의 매물들이 조금 있고요 나머지 8억 2억 3억 5억 뭐 사실 시시는 수승구로 인정을 옛날부터 잘 안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정도 인정을 했죠 그러다가 알파지구 까지 연호 법조타운 까지 향후 미래가치가 있는 동네의 매물도 4억에서 3억도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변의 아파트들은 2월달, 3월달 거래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한건 있었는 걸 보게 되면 그래도 금액대가 뭐 사실 크게 내리지는 않고 약간 올랐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고산노변타운 시지동의 3억대 일반 실수자 위주 아파트죠. 회성 맨션맨션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매매 금액대가 3억대 뭐 오르락 가락 합니다. 뭐 2억 대 갔다가 2억 대 갔다가 다시 뭐 2억 5 0에서큰 차이는 많이 없고요. 마찬가지 뭐한두 건씩 보이는 아파트들 기본적으로 2~3억 대고 여기 같은 경우도 할라우젠트가 5억 대를 갔다가 다시 4억 대. 그래도 많이 내리지는 않았는데 거래 자체는 거의 없었고 최저가에서. 어 3억대 거래가 많았었던 아파트입니다. 거의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2억에서 3억대 가장 선호하는 금액대의 아파트들이 거래가 좀 되었고 그 위로는 사실 거래가 계속해서 없고 가격 또한 2억 이상이 하락해야 거래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 뭐, 알파 지구에 이슈가 있어도, 알파 지구 주변의 아파트는 거래가 없고요. 만촌동 마찬가지, 뭐, 한 건씩 보이는 아파트들, 거의, 그 같은 경우는 뭡니까? 12억대에서 떨어져서, 뭐, 12억 6천, 한 건이 있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 보게 되면, 뭐, 큰 거래 13억대에서도, 또 만촌동은 또 크게 많이 내리지 않았다. 단지 거래가 없을 뿐이다. 이거는 뭐, 갑자기 뭐, 3억에서, 5억에서, 6억에서, 뭐죠? 서봉, 수성, 엘리트리온, 만촌동. 아, 이게 또안 보이게 되있네 하여튼, 뭐, 거의 2월달은 거래가 없었고, 아니, 3월달은 아예 거래가 없고요. 2월달에도 거래가 없지만, 그나마 거래되는 거는 한 건, 두 건. 나와 있는 매물로 비교하게 되면은, 이렇게 거래해서는, 뭐, 사실 부동산에서, 밥못 먹고 살죠. 지금 뭐 이렇게 그래갖고 2월달에는 거래 있는게 다하고 3월달에 지금 아예 거래가 없었고. 적어도 뭐이 정도의 매물이 나왔다면은 뭐 100분의 1, 10분의 1이라도 거래가 좀 돼야 되는데 이게 한 개가 아니죠. 찍으면 여기 매매물건만 50건씩 있습니다. 이게 한개 매물이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여기 안에 뭐 전세, 월세부터 해갖고 다 같이 돼 있는데. 평균적으로 매매만 여는 44건이 들어가 있다는 건데. 뭐 이런 걸 클릭해서 동일 매물 묶기를 해서 보더라도 결국은 이 하나가 한 건의 매물이 아니라 이 안에 세 건, 네 건씩, 아홉 건, 열 건씩도 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나와 있는 아파트 매물에 실제 거래는 거의 없을 정도다. 뭐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